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토리묵 무침을 만들겠습니다 상추는 가위로 손가락 마디 간격으로 잘랐습니다 도토리묵은 먹고 싶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볼에 도토리묵과 상추를 넣고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파, 설탕, 매실청, 들기름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세요 살살 한다고 했는데 깨졌네요 비닐장갑 끼고 손으로 하세요 맛있는 도토리 묵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